서울역세권, 초역세권, 그리고 건축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 아파트도 예외는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구 북구에 위치한 아파트들 예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아파트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초역세권이라고 얘기하는 대구역 옆에 부근의 아파트들마저도 예전 가격으로 돌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보시는 아파트는 대구형 유림 노르웨이 숲이고 주상복합입니다. 세대수는 296세대로 실제 세대수가 조금 적은 편이고요. 준공은 2017년도 준공났고 마찬가지 유림에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칠성동 2가에 7 3 6번지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35평 B타입을 보게 되면 2018년도에 가격이 3억 8500에 시작을 해서 20년도 가장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상승합니다. 5억 3천까지 5억 7천까지 가격은 상승하다가 근자에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져서 4억 4천, 4억 2천 그리고 최근에 3억 8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예전 가격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물론 전세 가격을 보게 되면 20년, 21년도부터 전세 가격이 상승합니다. 최고가. 4억 8천까지 전세가 거래가 되었는데요. 근자에도 상당한 거래 금액으로 전세들이 거래가 되었는데 3억 7천, 3억 5천, 3억 2천 그리고 대부분 거래 자체는 전세도 많이 거래가 되었다. 매매가가 3억 8천인 것을 감안했을 때는 3억 이상의 거래를 했는 전세들은 대부분 깡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전세 금액이 3억 3천, 3억 5천, 그리고 최고가는 4억 8천까지 2021년도에 거래를 했습니다. 이런 아파트 자체에 지금 이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한데 갑자기 아파트 금액이 급하락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대부분 4억 대, 3억 7, 8천 대, 그리고 4억 8천 대까지 거래를 했는 분들은 이거 뭐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매물도 34건은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이 빠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 금액이 3억 7,800이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에 지금 전세로 4억 4억 5천씩 거래를 해서 살고 있는 분들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성동 상가에 위치하고 있는 오페라 투르엘 시민엔수 아파트 이름도 상당히 깁니다. 세대수는 682세대고 사용승인은 2020년 5월에 사용승인이 났기 때문에 거의 신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오래되지 않았는 아파트죠. 위치는 고성동 상가에 145번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020년도에 가장 거래가 많이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금액은 상승합니다. 그리고 최고가액은 5억까지 거래가 되다가 현재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하면서 근자에는 3억 2천 가격으로 완전히 내려서 금매물로 거래된 것이 확인이 되고요. 전세 마찬가지 예전에 3억 7, 8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근자에는 2억 2천까지 전세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3억 7, 8천의 아파트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지금 전세 금액은 약 50% 정도에서 거래가 되거나 아니면 60% 정도에서 거래가 되는 게 평균적으로 그나마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3억 2, 3천에 거래가 되고 최고가는 뭐 작년에 3억 7, 8천, 4억까지 거래가 된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3억 2천에 거래된 아파트에 현재 아파트 전세로 뭐 3억 2, 3천 이상의 전세로 거래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깡통 전세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20년에 건축이 된 아파트라면 은 실질적으로 5억 7, 8천에 5억 6천에 거래가 됐는데 기존에는 분양권으로 거래가 됐는 것 같아요. 4억 5천 그리고 뭐 4억 5배. 그리고 21년부터 가격이 상승해서 최고가는 6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두개 매물이 아니고 여러 개의 매물들이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하면서 4억 1,500, 4억 3,000, 4,000 그리고 마지막은 4억 1,500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예전 가격으로 대부분 돌아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평 A 타입은 전세 가격이 지금 4억 1,500. 아니 매매가격이 4억 1,500에 거래가 되었는데 전세가격을 보면 뭐 5억 1천만원까지도 지금 전세거래가 되었고요. 4억 5천 그리고 3억 7, 8천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깡통 전세에 물려있다고 생각하시고 빠른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매매로 나와있는 매물은 42개의 매물이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거래가 된다면은 하락해서 거래가 되지 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요 일단 단지수가 거래 그래 높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뭐 크게 선호도는 없을 수도 있지만 은 현재 가격은 예전 가격으로 대부분 내려와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매물에서는 가격을 더 내려야지 거래는 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나마 22년 이후로 계속해서 거래가 되는 게 최근에 달에, 10월달에 거래, 12월달에 거래,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계속해서 금액을 조금 더 낮춰야 거래가 되지 않을까? 왜 매물량이 엄청나게 많죠? 예전에는 모르겠지만 은 지금 그나 아무래도 뉴스에서 워낙 많이 때리고 얘기를 하고 아파트가 하락세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아파트 매매가 안된다면 대부분 금액을 더 낮춰야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침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침산 쌍용예가 2차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657세대고 중공은 2013년에 중공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건설사는 상용건설이고 위치는 침산동 1750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수는 25평에서 33평까지 다양하게 있는 아파트고요. 예전 2017년도에 3억 500에 거래가 되었는데 최고가는 3억 8천까지 그렇게 많이 상승은 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근자에 계속해서 가격이 2억 9천까지 최하위의 금액을 찍었는데 예전에 2017년보다 더 떨어진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네요. 마찬가지 29평 시타임 마찬가지 3억 3천에 계속해서 거래가 되었는데 크게 상승도 안했습니다. 3억 9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2017년보다 가격이 월등하게 떨어진 금액으로 2억 8천에 급매물을 내놨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파트가 안 팔리고 또 신축아파트를 구입해서 급매로 팔지 않았나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이유는 매매건으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기업 투자로 투자를 했는 사람들이 현시점에서 팔아야 된다면 상당히 많은 매매 물건들이 나오는 편인데 그렇지 않은 거 봐서는 신축 아파트에 갈아타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냐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서림평 마찬가지 18년도에 3억 2,900에 거래가 되었다가 최고가는 4억 5,800까지 상승을 했다가요. 최근에는 다시 예전 가격에 비슷한 금액으로 3억 5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33평 B타입 같은 경우는 17년도에 상당히 거래가 많이 되었는데 3억 6천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최고가는 5억 4천 5백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근자에는 많은 거래가 없었지만 한 건의 거래로 4억 3백 약 4억에 거래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근자의 전세 금액은 2억 2,450 그리고 2억 6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그 전자의 20년 21년도는 4억 2천 3억 9천 정도의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아파트 전세겠죠. 그리고 현재 보시다시피 모든 하향 곡선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매물이 증가한다면 마찬가지 아파트 가격은 더욱더 하락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아파트들이 사실 뭐 예전 금액으로 뭐 완전히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2017년도, 1 8년도 가격에서 대부분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또한 내년 내후년에 계속해서 아파트가 증가한다면 마찬가지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현 금액으로는 도저히 팔 수가 없고 더 금액을 낮춰야 아파트가 매매 되지 않을까 그럼 평생 아파트를 구입해서 안 파시고 사시는 분들은 이런 유튜브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조차도 이런 유튜브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찾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아니면 대구 전체를 제가 이렇게 파 뒤져서 확인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팔지 않는 분들은 이런 영상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세월이 지나면 당연히 아파트 가격은 조금조금씩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복무동에 위치하고 있는 협성휴프레이시아폴리스 주상복합이죠. 세대수는 599세대고 사용승인은 2018년도에 준공이 왔습니다 그리고 건설사는 협승건설 그리고 위치는 복무동 1537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수는 34평부터 44평까지 있는데요. 실제 18년도에 거래된 금액들이 평균적으로 3억 4, 5천, 그리고 최고가는 5억 1000만원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근자에 계속해서 거래가 되면서 3억 3천 5백까지 2018년도 보다 더 금액이 하락해서 거래가 되었다 한두건이 아니죠 3억 3천에서 평균적으로 3억 7천 정도에서 대부분 거래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34평 c 타입 예전에 3억 3천에서 거래가 되었다가 최고가는 6억 1 0만원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근자에 계속해서 금액이 떨어지면서 3억 5천에서 3억 4천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는 실질적으로 3억 4, 5천에 매매가 되고 있는데 전세가 많이 거래가 좀 되었죠. 평균적으로 3억 2, 3천 그리고 최고가는 4억 2천까지 21년도 중반쯤에서 전세가 거래가 되고 4억 2, 3천 그리고 4억 그리고 근자에는 2억 5천에 전세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전세는 한 50에서 60% 정도 그 밑으로 거래가 된다면 더 안전할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 전세를 놓는 분들이 돈이 필요해서 전세를 놓기 때문에 아무래도 50에서 60% 정도에서 전세를 구입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지금 이 금액대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깡통 전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은 약 30개의 매물이 나와있고 전세 16개가 나와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심리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액은 하락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현재 협성휴포레 부근의 대부분 아파트들이 거래 금액이 예전 금액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상당히 매물도 많이 나와 있는 추세입니다. 바로 옆 단지의 아파트는 복무동 이시아폴리스 드샵 3차입니다. 세대수는 1,686 세대로 상당히 좋은 세대수고요사용승인은 2013년 준공이 되었고 건설사 마찬가지 포크스코스, 포스코 건설 그리고 위치는 복무돈 1 5상공입니다 그리고 평수는 26평에서 43평까지 골고루 있는 아파트인데요 예전 금액을 보게 되면 2억 9천 평균적으로 상당히 3억 초반까지 거래가 잘 되다가 최고가는 4억 1300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22년부터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하면서 은자의 2억 5천까지 예전에 2017년 가격보다 한참 떨어지는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다. 그것도 그 위에도 사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금액에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매매 가격이 2억 중반인데 대부분 전세가 예전에 2020년, 2 20, 1년2 2년에 대부분 거래된 금액들이 2억 6천, 7천 그리고 2억 후반대 그리고 3억 2천까지 전세가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 3 4평 비타임 같은 경우는 평균가로 거래되는 게 3억 중후반대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되었죠. 그리고 최고가는 4억 8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근자에 조금조금씩 가격이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3억 4천까지 하락을 했다. 2017년, 18년에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금액보다 월등하게 가격이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38평 엣타입 마찬가지 2017년도, 18년도에 4억 정도에서 평균적으로 거래가 많이 되었는데 최고가는 5억 9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내려오는 가격이 최하의 금액이 4억 1 0 0 0만원 예전 평균가액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떨어져서 거래가 되었는데 그 연도가 2017년도 18년도 거래 금액과 동일하다. 그리고 현재 매물로 41개의 매물이 나와있고 계속해서 분위기는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나와있는 매물들도 가격이 더 낮아져야 거래가 일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 그 옆에 단지 이시아폴리스 더샵 1차 같은 경우도 2018년도 평균 금액들이 3억 3천, 3억 초반대 대부분 거래가 되었는데요. 최고가로 4억 7천, 횡재했네요. 그리고 가격이 내리면서 근자에는 3억 4천 8백, 예전에 2018년도 19년도 가격으로 동일하게 내려오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네요. 일단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아파트들이 예전 가격으로 돌아가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 길다 보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북구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하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